와우 <목소리도> 서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아, 오늘은 제가 치맥을 한번 먹을 겁니다 아, 시원한 생맥주에 어, 프라이드 치킨 아, 갑자기 생소한 이 메뉴 뭐냐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거예요 최근에 어,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네.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본의 아니게 제 첫날에 뭐좀뭐 희한한 것만 먹방을 제가 했나. 아 근데 햄버거를 좀 먹을까하다가 햄버거는 도저히 지금 영상에 담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어 치킨에 시원하게 아500 한자라는 거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려고 오늘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. 그럼 여기는 어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저희 처갓집, 네. 저희 처갓집인 안녕동의 화성시 아 안녕동의 안녕치킨입니다. 아 무슨 촬영 의뢰를 받거나 어 아니면 무슨 어뭐 협찬을 받거나 절대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. 어, 제가 먹고 싶어서 찍는 거고 절대 그 어떤 어, 촬영 의뢰도 없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. <목소리> 야 왔어. <사와>. <목소리> 와우. 아우 와우 는 으아아아아아 겉바속촉, 잘살안 해가지고 그냥 아, 아, 저는 또 문명이니까 또 포크를 이용해서 한번 먹어봐야죠. 아, 이 아, 양념까지 직접 다 만드시거든요. 음. 아유, 좀, 날개. 아, 맞죠? 맛있죠죠 잘고래야지잘고래서 먹어야지 아, 야 생선뼈, 새꼬시 이런거 싶지만은 닭발은안심어먹어요 여보 뭐. 오늘도 했더니 <웃음> 혼자 먹지 않을겁니다 중간에 이거 하나씩 양이 줄어들거예요 그럼 같이 더 같이 먹어요 아 저번에 제가 기름딱이랑 닭발튀김을 했잖아요 야 이거 똥집도 진짜 정말 많이 손님들이 찾아주시는데 똥집은, 요건 사이드 메뉴라, 요것만은 따로 이제 판매를 안한 점이 있어요. 혹시나, 영상 보고 나중에 혹시나 와보실 분들 계시면은, 그건 어 참고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음 원래 맥주를, 500을 생맥주를 새로 시키면은 세잔에 시원한 잔에 갖다 주시는데, 전 뭐, 여기 뭐, 굳이 뭐, 전 세잔 필요 없고, 이전에 다시 리필하도록 아,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체크 잘 해주세요. 두 잔째입니다. <웃음> 원래는 이 무까지 직접 농사를 지은으로 하셨어요. 근데, 그건 지금 너무 힘드셔가지고, 무는, 아, 국내산 무 지금 구매해가지고 담그시고, 기존에는 뭐, 여기서, 내장탕을 팔아요 당 내장탕을 파니까 밥공깃밥도 여기 좀 판매를 하거든요 그밥그 그 쌀까지 해가지고 다 농사를 지시고 아마 지금도 쌀은 농사 지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음. 자메뉴판 깔끔하죠? 네. 아유 너 감사합니다 아, 첫잔 시원하게 건사했으니까 이제 차분하게 한 모금씩 하면 서 어휴. 네, 확실히 치킨은 포장은 그데 배달은 집에서 이제 먹기 편하고 간편하긴 한데 직접 가서 먹는 치킨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, 모든. 응. 모든 음식이 대부분 다 그렇겠죠. 근데 특히 유독 치킨은 앞으로 튀겨서 봉지에 담아줘, 봉지나 이렇게 좀 박스에 담아줘가지고 집까지 가게 되면. 조금 눅눅해지거나 뭐 그런게 있다보니까 어. 너도 직접 가서 드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음. 어, 우 아우, 지코보니, 가슴살이 잘안 들어요, 날개. 이 아. 봉. 이쪽 봉이 또 굉장히 더 맛있다고 또 소문난 곳이죠 아. 여보시, 다리 하나 아시죠? <웃음> 자. 아, 요거요? <웃음> 아, 이 껍데기? 여거이것도 하나 드세요. 자. 포크로 찍었다. 손을 잡을 것 같으면 포크를 내가 왜쓴 거야? <웃음> 자, 자, 자! 물론, 시원한 병맥주 최고죠. 근데, 이생맥주말이좀 감성이 있어요, 먹으면. 아. 특유의 향이라든지, 이런 거. 아. 한잔 더. 세 잔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여기 와이프가 깜짝 놀랐어요.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촬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. 벌써 세 잔째 가니까 눈이 흐등그려졌어요 자. <웃음> 아, 그 똥치. 수子 야, 아, 저도 이제 닭을 팔아봤지만, 지금 양념 옷에 좀 강이나 이런 거좀잘 맞춰야 이런 맛이 따라요 이게 염지 닭이 아니에요. 생닭 자체를 쓰세요. 생닭 자체를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정말, 정말 그 안에 깨끗하게 다 씻어내주고, 그때 딱 이제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좀 이게 칼로 해가지고 분해를 하거든요. 근데 생닭으로 해가지고 닭을 튀기면은 보통, 아, 간 맞추기가 조금 이렇게 생각보다 좀 어렵습니다. 하긴 여기가 뭐 여기 내 나이보다 어리댔죠 여기. 음. 아. 살짝 기름지게 또 맥주 한잔 받아. 아 어... 시원한 맥주를 먹고 치킨을 먹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콜라 먹은 것처럼 살짝 프라이드를 먹고 기름지려고 할때딱 맥주 한잔또드키는 이것도 또 상당히 좋습니다. 네. 소화우요거먹어도 맛있지? 귀야한잔 더. 쏴쏴. 아, 어. 한2천 정도 해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물배가 좀찼어요 아. 원래는 좀차분하게 먹으면은, 자, 맥주를 굉장히 또, 좀 많이 비우는데, 야. 불배가 차갖고, 호호, 야 어우. 일단 맥주 요거 남은 것만 마시고, 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사사. 어우, 야. 어우, 그 남은 거는, 이제 봉지에 싸가지고, 어, 집에 가서 먹어야겠는데. 아. 아. 사랑 선생님들, 어, 오늘 도 한번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. 요즘 날이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뭐 치맥 한잔 지금 많이 좀 땡기는 또 그런 계절이 또 왔네요, 네, 여러분들. 혹시나 오늘 저녁에 어, 가까운 치킨 집에서 치킨 한 마리 시켜가지고 이 생맥주 한잔 대게 서해보는거 어떤가 어, 잡서 한번 어, 적극 추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랑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바이바이.